아 이거 저뿌리한거 하다가 이거 다 풍붙어요 어? 아 진짜? 네네막나시거 있죠? 자세아니 그건 없는데 어. 약 너무 어떻 엄청 가 없는 거 알겠지 말 수리는 안 아파요? 귀요? 응. 네 아프지만 아까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괜찮은데 네. 괜찮아요? 이라인안 닦고 수리만 꼭어어 응. 응. 머리 감고 말리지 아닌데 어.. 수리하 그래도 염색을 하고 싶어요? 네아 진짜? <웃음> 맞아 네,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, 일단. 맞아요. 음. 일단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니까 <웃음> 다이어트 <다행히> 하려고. <타나고>. 검정머리로 <웃음> 돌아갈 때쯤는 음. 단발머리 해야 할것 같아요. 어, 맞아. 음. 맞아. <웃음> 그때가 언제예요? 음, 얼마 안남지 않았을까요? <웃음> 이번에 탈색을 끝내고 이렇게 나누면 지금 시간이 늦어서 염색을 못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. 다시 노랑노랑이가 됐어요. 월빨리에만 <목소리만> 알려드릴게요. 때마다 <목소리로> 리드네 이런거 빨리 빨리 찍어놔야 유튜브도 그래. 할게요? 네아 진짜요? 네 물어봐가지고 구독해야 되겠어요 아진제 <웃음> <웃음> 인스타 가면 은 바로 가실 네. 볼수 있어요 아 진짜요? 네 인스타를 일단은 인스타를 네. 바로 팔로우하고 가주세요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나는 웃음> 워낙 핫하셔가지고아 <웃음> 기대되는데요, 유튜브 되게, 네. 유튜브 되게 유니크하게 꾸미실 것 같아요. 아, 아니요. 그게 영상도 많이 붙게놓고 아주, 네. 네. 메이크업 음. 영상 위주로 올리고, 음. 그리고 이러고도막 올리기 시작해서, 막다 <웃음> <웃음> 찍고 있어요, 그냥. 웃는 <웃음> 게 진짜 예쁘네요. <웃음> 모발, 탄기 전에 무리 네. 가지 않게 편바함으로좀 말려드릴게요. 네. 스테이지 안있 근데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1달 정도로 너무 예뻐요 예뻐요 스스트 광고도 너무 예뻐가지고, <웃음> <광고시도> 너무 예뻐가지고 <웃음> 진짜 <웃음> 완전 이쁜데 예뻐요? 네 완전 이쁜 아. <웃음> 이제 마지막 컬러예요 <웃음> 마지막 컬러요? <웃음> 안돼 이제 다음번에는 언제 블랙 갈거예요 블랙이요? <웃음> 네 아직 블랙하고 있지 않은아 진짜? 네, 네. 머리가 버틸 수있을만큼 최대한 같이 가봐요 네 <웃음> 음, 또해다 이렇게 애들이 마음에 니까 진짜요? <웃음> 어, 너무 북한. 근데 저한테 진짜 닮았습니다. 아니, 내가 올린 피드도 보면은 네. 다 댓글에 아이린인 줄? 다 읽었어요. 맞죠, 맞죠. 여기 없어서 다행이에요. 어, 응, 이거 없어. 삭, 삭제하시는 거 아니죠? 이거? 어, 아니, 아니요. 삭제 안 해요. 아, 진짜. 응. 근데 진짜 여기 안 달려요. 아, 다행이다. 응. 아, 실물이 훨씬 이쁜데 사진에. 일단은 이렇게 한 카로도 보여줍니다. 그 색깔 완전 이쁘지않아요 지금 진짜 색이 안 담기는데 약간 애쉬빛이 도면서 핑크색인 듯 보라색인 듯 약간 그런 색이에요. 5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뿌리탈색 두번합해서 하.. 힘들다 한 4시에 갔으니까 4시 다수 있을 것 같아요 4시간. 4시간 걸렸다 4시간에 걸쳐서.. 된.. 등.. 웨이브 진짜 예쁘지 않아요?